아, 네, 어, 여기는 지금 나고야에 있고요. a a a 의 참석해서 음. 있습니다 방금 레드카펫을 마치고 와서 되기실에서 되게, 되게 하고 있다가 따가 상식 자리에 가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배우로서 어? 내일은 또 감사로서 참석하시는데 네. 소감이 어? 어, 어떤지 일단은 예또 저를 와, 아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할수 있는 너무 기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본의 나고야 A.A.A.A.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본 음식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일단 라면 기본적으로 먹었고 장어 덮밥도 먹었고 그리고 뭐 맥주도 먹었어요 뭐제 맛있었어요? 나고야는 일단 장어 덮밥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장어 덮밥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아, 난 육수 같은 거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기 전에 한번더 먹고 갈 생각입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팬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네, 오늘은 AAA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내일은 또 갈라쇼 하고 그리고 또 한국 가서 또 제가 또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콘서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음악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안녕, 안녕. 반갑소! 나는 서인국이라고 하오! 말투가 왜 그런 그냥 해 보았소! 빨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어제는 어, 배우 서인국이었다니 오늘은 가수 서인국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대에선에 홀린! 네! 귀여워! <웃음> 맞아 오, 아니 나 너무 긴장했어 차도 얇은 티안 났어? 완전 날지어 완전 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국입니다 어제는 이제 배우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우또 가수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노래으로불렀요 아, 네. 소감 얘기해네 일단 천는첫 무대인데 사실 첫 무대가 굉장히 떨려요 뭔가 이제 공연을 하다보면 은 어떤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다행히 본방진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오. 뿌듯하고 어, 대견하고 네 아무튼 어더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첫 무대를 위해서 좀더 신경 쓴게 있어요? 네, 어, 이번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거는 일단 의상적인 부분도 있고, 헤어적인 것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고 일단 이번 무대는 첫 무대인 만큼 실수를 하지 말자. 그리고 팬분들에게 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또 어제 수상도 하셨잖아요. 네. 미스터 아티스트가. 네. 좀 소감 짧게 한번말씀해주세습니 아니 어제 사실 좀, 좀, 좀, 좀 준비한 게 있었다. 솔직히 계속 앉았다, 가 나왔다, 앉았다, 나왔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너무 사람 줄여나 보다 이래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했어 근데 딱 뭐인 걸무대 올라갔는데 저한테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주세요이러 거야 근데 나또말잘 듣잖아 그래가지고 <웃음> 최대한 빨리 했지 빨리 했는데 이제 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렇게 감정 없이 하려고 <웃음> 아 너무 정신 없었어 빨리 해달래 해서 말못한게 너무 많아 했었는데이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할까? 난 사실 어제 자기 전에 생각했었는 너무 아쉬워서 말해주세요 네, 어이 베스트 아티스트상 3 0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도봉 대표님 정찬희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린 뮤직 스토리즈 20부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AAA 와주신 어,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어, 협주 매니저 안드레, 다솜이 선영이 우리 민쌤, 어, 성쌤 법무부장 어,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어 수상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배우, 가수, 어 단편 연출, 뮤직비디오 연출, 어 프로듀스 이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베스트 아티스트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저희 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13년 동안 13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던 없었던 어, 기다려주시고 제 편에 되어주시고 해주셨던 저희 핫라이더 여러분 저희 팬분들 진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래요 제가 이, 이 자리에 올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AAA라는 시상식에 그 오늘 갈라쇼에 응. 무대를 할수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콘서트도 하게 되고 돌이켜보면 많은 작품들, 많은 무대들을 할수 있었던 건다 우리 하트라이더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하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추억 만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 응. 팬분들한테 하트 3종 세트를 보내주세요. 이것도 들어. 이것 들어. 강아지 맞지? 지금 시골 강아지 하트. 안녕.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어, AAA 정말 어, 너무 뜻깊은 시상식과 갈라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뒤풀이경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연말에 일본에 와서 팬분들과 어,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많은 분들에게 어 좋은 해였기를 바랐고 그리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2022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뭔가 아직 큰 만족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큰 만족을 하기 위해서 2023년 더 많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가올 2023년 또 저와 함께 재밌게 잘 보내요 안녕